손돌이니까 염색 분처분이니까요 네. 얘랑 네, D 랑스물두둘다 같이 있게 되죠. 틀렸고요. 네, 네. 그리고 지가 새색깔을 결정하이전도면지도 새색깔을 결정하기 이전되네 어. 어. 되게 헷갈리네요. 이 형분형 대치니까요. 응. 같은 거기 있겠죠. 맞아. 그래서 맞아요. 그리고 대립 유전자쌍 유전자 구성은 서로 수 있다. 어? 대립 유전자쌍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르수있다 유작이 대립니까. 맞아. 이건. 그러니 이게 이게 정확히 말하는 게 어떤 거야? 이렇게 된 거는 다른 거야? 같은 거야? 다른 거지? 어 이렇게 되는 거네? 응? 이렇게 되는 건 다른 거야, 다 같은 거야? 다른 거지. 그렇지, 이거 다른 거고, 이건 같은 거고.